자 안녕하십니까 아, 장유성입니다. <웃음> 어,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치료 과정상에서 이렇게 컨디션이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 뭐 예를 들어 갑자기 장기침이 난다든가 갑자기 명치가 아프기 시작한다든가 혹은 아랫배가 빵해지기 빵 시작한다든가 이래요. 뭐 목에 자꾸 가래가 끼기 시작한다든가 음식물이 이렇게 역류하기 시작한다든가 위산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한다든가 어, 체한다든가 혹은 반기가 자꾸 나오기 시작한다든가,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어 그런 상황에 자주자주, 자주 어 뭐, 자주는 아니라 종종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리셋하는, 어 다시 빠르게 좀 회복시키는 방법을 어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어 오늘 동영상 좀 신중하게 잘 들어주시고, 어 혹이 동영상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어 조금 더 신중하게 들으시고, 어 그냥 무작정 적용하시기보다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저 이제 구독자 신청을 하셔서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아뭐 이거 한번 해봐야지 하고 무작정 달라들었다가 아어 조금 어 큰코 다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충격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일단 이 동영상은 어 이제 계속 이제 제가 대사증후군 치료법 1강 밑에 있는 댓글란을 꼭 보셔야 된다 그랬죠. 그죠? 어, 동영상 보기 순서가 나와 있어요. 대사증후군 치료법 1. 그니까, 일단 소화불량이다, 역류성 식도염이다, 뭐, 막, 자주 체한다, 이런,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 물건 면정상이다, 방기정상 무조건 대사증후군 치료법 1강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동영상을 보라는 게 아니야. 그 밑에 댓글란을 읽어보시면, 순차적으로 그 동영상을 쭉 따라오시다 보면, 여러분의 몸에 변화가 생겨요. 변화가 생겨요.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이제 치료를 자꾸 접근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네. 일단 그렇게 하시고. 그 이제, 여러분들이 갑자기 컨디션이 나빠질 때, 특히 뭐, 잠자고 났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컨디션이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오죠. 또, 하루를 생활하다 보면, 오전에 갑자기 막 몸이 좀 이상해진다. 오후에 갑자기 또 몸이 이상해진다. 이런 경우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수도 없이 경험해봤고 또 제가 또 간간히 도와드리는 분들도 그런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제가 이런 동영상을, 이 동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저도 수도 없이 들어갔는데 근데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면 분명히 이렇게 회복되는 그 그게 많아요. 그의 대부분 회복이 되더라고요. 회복이 돼서 아, 이것도 검증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됐기 때문에, 조금 안전한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듣는, 이제, 선제 조건은, 자신의, 이제, 폐의 좌우 비대칭을 찾아야 돼요. 내가 어느 쪽 폐가 커졌느냐, 왼쪽 폐가, 어, 오른쪽 폐가 커졌냐, 왼쪽 폐가 커졌냐,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하... 그러니까 일단은, 뭐, 유튜브에서도 보면, 이제, 제가 올린 동영상에, 뭐, 장길성, 폐의 좌우 비대칭 이렇게 동영상 찾아보시면 또 나오고 장길성 얼굴의 좌우 비대칭 이렇게 찾아보셔도 나옵니다 일단은 조금 세밀하게 알아보실 분들은 그 동영상들을 보시고 어 오늘 간단하게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이제 사람들 을 돕다 보면 아 이상하게 오른쪽 비대칭이 많아요 오른쪽 폐가 내려앉아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게 이게 무조건 무조건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오른손잡이는 이상하게 오른쪽 폐가 커져 있는 분들이 많고 무조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왼손잡이는 왼쪽 폐가 커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야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왼팔을 이렇게 기대고 있는 습관을 오래 가졌던 분들은 왼쪽 폐가 커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사례도 있고 오른손잡이인데도 불구하고 왼쪽패가 커져 있는 사례도 있었고 어.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는 알아야 동작을 좀 믿음을 갖고 이렇게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했던 말을 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하, 죄송합니다 했던 말또 하고 또 한다고 하서 뭐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저는 그래요. 항상 이 동선을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분들이 잘못 적용해 버리면 조금 좋지 않은 상황에 들어가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게 두려워서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컨디션이 무너질 때는 어떻게 우리가 자아라 운동이다, 다리 조작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좋을 때도 있는데 갑자기 뭐 이상하게 나빠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오른쪽, 오른쪽 폐가 커져 있는 분들은 오른쪽 폐가 더 내려앉는 거야. 이제 이런 경우가 대다수고 간혹 가다가 이제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에서 이제 다리 동작을 잘 못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여때문면 폐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80 정도야. 근데 다리 동작을 게을리해서 이제 10분에 한 번씩 주기를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오른쪽 다리 두번 들었다 내리고 왼쪽 다리는 두번 눌렀다 들었다 내리고 눌렀다 들었다 내리고 하는 동작 있잖아요 그죠? 그걸 10분에 한 번씩 해줘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한 시간 이상 안 해버렸다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리 동작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다 해줬는데 불구하고 컨디션이 나빠졌다 이제 이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리 동작을 10분에 한 번씩, 뭐, 어, 이렇게 꾸준히 해주고, 팔도, 자발 운동도, 뭐, 15분이나 10분에 한 번씩 팔도 흔들어주고, 머리도 흔들어주고, 호흡법도 했는데도 컨디션이 무너졌을 경우에, 어,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세요. 그런 경우는, 이제 다리 동작을 충분히 해줬는데, 자발 운동을 충분히 해줬는데,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는 무조건 폐가, 커져있는 폐가 더 내려앉았는데, 요 어, 이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어, 여러분들 이제, 그, 뭐, 하여튼, 제가 하는 말이 황당하잖아요. 그죠? 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통하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여튼, 자, 일단은, 기존에 제가 이제 만나보면, 그 처음에는 왼쪽 비대칭이 가끔씩 발견이 됐는데, 이제 서,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오른쪽 폐가, 이상하게 오른쪽 폐가 커져 있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차차 연락이 되는 분들 이렇게 또 얘기를 해보면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 또 얘기를 해보면 오른쪽 배가 커진 분들이 거의 한 90%로 오른쪽 배가 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불량이 나타나는 거는 오른쪽 창자가 커지면서 소화불량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 제 동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소화불량 증상은 기본으로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소화불량이 나타났다라면 오른쪽 창자가 커져 있더라는. 찾아 야져 있고 또 오른쪽 창경가 커져 있으면 오른쪽 폐가 커져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른쪽 비대칭 왼쪽 비대칭인데 일단은 가장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어깨예요 어깨 높이 그러니까 똑바로 있을 때 제가 보기에도 어,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거를 똑바로 봤을 때 오른쪽 어깨가 높으냐 왼쪽 어깨가 높으냐 내려간 쪽의 어깨가 폐가 떨어지면서 어깨도 내려가요 폐가 조금 내려앉을 때 어깨도 같이 내려가거든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쇄골이 있어요 이게 어깨뼈에서 목뼈 이렇게, 이렇게 경추로는 연결되는 여기 쇄골이 있잖아요. 쇄골 밑에 보면 움푹 파인 부분이 있어요. 그쪽이 움푹 파였으면 심하게 움푹 파였으면 그쪽이 폐가 내려간 거야. 그 젖꼭지도 이제 뭐, 남자들 어, 젖꼭지 한것요 젖꼭지도 이렇게 보면 오른쪽 오른쪽 젖꼭지가 조금 내려가 있다 이러면 오른쪽 비대칭이야. 오른쪽 폐가 커져 있는 거야. 뭐 이런 사례. 로 그러니까 또 어깨가 이상하게 오른쪽만 자꾸 아프다. 손가락도 오른쪽만 자꾸 저리다. 이래도 오른쪽 비대칭이에요. 피가 없으면서 아픈 거예요, 이게. 응? 그러니까 오른쪽 비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차폐 좌우 비대칭을 안 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그죠? 오른쪽 어깨가 자꾸 오십견이 오고 뭐 회전근개 파열이 오고 자꾸 또등 뒤쪽 견갑골이 오른쪽이 자꾸 아프다 어, 이것도 오른쪽 비대칭이에요 그 이상하게 왜? 오른손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른쪽 폐가 커지는 거예요 피가 자꾸 이제 오른쪽으로 몰리면서 그런데 어, 오른쪽이 커지면서 오른쪽이 커지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떨어진다는 라거예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무게에 의해서 피의 무게에 의해서 폐가 자꾸 내려앉는다는 거예 조금씩 조금씩 수년간에 걸쳐서 어쩌면 수십년간에 걸쳐서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비대칭이 발생이 돼요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왼쪽 라인은 그냥 뻗티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피는 오른쪽에 더 많아요 왼쪽은 뻗티고 있는데 피가 좀 부족해진 상태고 오른쪽 라인, 그러니까 오른쪽 비대칭의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오른쪽 비대칭의 경우에는 피는 많은데 피가 내려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 아랫배, 오른쪽 다리, 오른쪽 폐 쪽으로 내려앉으면서 이 오른쪽 머리 오른쪽 얼굴 오른쪽 목 오른쪽 어깨 오른쪽 팔은 피가 점점 없어져 가는 거야 내려앉으면서 그러면서 온몸에 혈액순환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서 이걸 대사정후군이라고 래요 피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가스 이동체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소화불량이 나타나고 체기가 나타나고 염류성 식도염이 나타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식으로, 이제 이걸 조정을 해주면 빨리 이제 컨디션이 회복이 되는 거야. 컨디션이 회복이 돼요. 그, 하여튼, 이거는 이제 컨디션을 빠르게 회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앉아서 적용하는 방법과 누워서 적용하는 방법인데, 이제 아랫배가 빵빵해지신 분들은 무조건 누워서 적용해야 돼. 그안 그러면 안 누우면, 누워서 적용하지 않으면 이게 안 올라와요. 그 방법은 이제 기술적으로 좀 실력이 있으면 올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실력이, 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우셔야만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아랫배 통증이 아니고 컨디션이 나쁘다 이러면 앉아서 하셔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아랫배 통증이나 이제 반기 증상이막 계속 시작된다 막 이러면 누우셔야 돼요 어. 체기증상도 누우셔서 하는 게 좋아요 심하게 체했을 때 체했을 때 누워서 저 동작을 하면 풀려요 어, 그러니까 일단 한번 일단 앉아서 하는 동작 먼저 할까요? 자 요령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여러분들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가스를 창자 에 있는 가스를 왼쪽으로 약간 이동을 시켜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자, 여러분들 자, 요 동영상을 조금 신중하게 보세요. 그냥 한번 보고 아 됐어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버리지 말고 여러분들 이걸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지 다른 적이 안 나타나요 그죠? 네. 그 이제 또 혹시나 왼쪽 비대칭이 발생되어 있는 분들은 다리 동작은 똑같이 하세요 다리 동작은 똑같이 하시고 다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왼쪽 비대칭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것같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왼쪽 비대칭은 다리 동작은 똑같이 하세요 오른쪽과 근데 팔 동작만 반대로 하시면 돼요팔 동작만 이해되시겠습니까 왼쪽 비대칭 분들은 꼭 그렇게 하세요 팔 동작만 반대로 하시면 돼요 네. 일단 다리 동작부터 이제 몇 가지 가 요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정확하게 보고 이 동영상을 나중에 또 보세요 또 보시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야 또정이 안되면 메모를 해주세요 아뭐 다리 몇번팔몇번 바람 불기 몇 번, 이거 좀 메모를 해놨다가, 컨디션이 나빠지면 이 동영상 안 봐도 되죠. 그 메모대로, 그냥 적혀있는 대로 그냥 빨리 보고, 빨리 그대로 적용하시면, 좀 빠르게 리셋이 될 거예요. 회복이 돼요. 어. 자, 일단은 다리 동작을 조금 몇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비대칭을 기준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어. 오른쪽 비대칭, 왼쪽 비대칭, 다리 동작은 똑같습니다. 자. 자, 똑바로 앉는 거예요. 자 허리를 똑바로 펴고 어. 죄송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자, 자, 오른쪽 다리를 한다 번을 들었다 내리세요. 자, 이거는 평상시 하는 동작이 아니고 컨디션이 나빠질 때 빠르게 회복시키는 동작이기 때문에 약간 강도를 올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다리를 한5 번, 5번 들었다 내렸습니다. 자, 요번에는 자, 지금은 호흡법 안 해도 돼요. 지금 호흡법 안 해도 됩니다. 왼쪽 다리를 다섯 번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리겠습니다. 한번두번세번네번자 허리 동작 도잘 보세요. 다섯 번자 허리를 앞으로 수그리면서 꾹 발바닥을 눌렀다가 왼쪽 발바닥을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립니다. 왼쪽 발바닥을 요두 가지 동작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리 동작 끝난 거예요. 쉽죠? 자, 다리 동작 끝났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비대칭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 비대칭이 경우인 사람이 컨디션이 나빠졌다 이러면 이제 물병을 하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물병이나 어, 여러분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이잘 적용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어떤 어떤 2차 자각 증상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책임을 져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체격에 맞게 뭐 체중이 아주 무거우신 분들은 1.5리터 들어도 돼요 근데 체격이 너무 외소하다 몸이 너무 약해져 있다 이런 분들은 500ml 물병 정도 이렇게 잡고 하세요 뭐 아직 건강 건장하다 이러면 1.5리터 잡아도 돼요 근데 체격이 아주 약하다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다 이런 분들은 500ml 물병을 잡으세요. 왼손에 잡습니다. 왼손. 자 이거 왼손입니다. 자, 왼손에 잡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동작이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동작이 들어갔는데. 일단은 아, 여러분들이 앉아있을 때 자세 이런 거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구독자 신청하시고 앉아있을 때는 왼쪽 엉덩이에 조금 힘을 더 주고 앉아있고 왼쪽 다리를 약간 약간 누르면서 이렇게 앉으면 체하는 거나 소화불량 가스가 왼쪽으로 이동해요. 가스는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위로 이렇게 자꾸 올라와야 되거든요 음식하고 반대요 음식은 위에서 내려가서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가는데 가스는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위로 지속적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여러분들이 소화불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정군치료법 1강으로 꼭 가시라는 거예요 댓글을 꼭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자, 왼손에 물병을 잡고 자 이제 동작 들어가는 거예요 자, 왼팔을 흔듭니다 하나 자 바람 안부읍니다 호흡법 안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을 흔들었습니다. 자 적으실 분들은 적으세요. 딱 일곱 번 흔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물병을 잡고 물병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물병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게 다 끝나갑니다. 잘 보세요. 왼손에 물병을 잡고 있고 이제 오른팔을 흔들어야 돼. 오른팔과 머리를 흔들어야 되는데, 자, 오른팔과 머리를 흔들면서, 보세요. 자, 바람을 부는데, 굉장히 강하고 길게 불어야 돼. 길게. 오른쪽 폐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강하고 길게 불면 오른쪽 폐가 올라와요. 또 이게 흔들면서 부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서, 피가 머리 오른쪽 머리까지 올라왔다가 왼손에 이걸 잡고 있기 때문에 무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올라왔던 피가 왼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또 가슴에서도 이렇게 넘어가고 머리에서도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잘 보세요. 이게 잡고 있습니다. 바람 부입니다. 자 팔은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자 바람을 틈을 좀 길게 두세요 길게 틈을 바람 부는 자 다시 팔도 좀 크게 움직이세요. 자, 바람을 한번 불고 나면 계속 팔을 흔드는 거예요. 자, 물병을 잡고 있고, 자, 왼손을 흔드는 거 아니에요.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몇번 해야 되냐면 최소한 10번이에요. 바람을 바람을 최소한 10번을 쏴줘야 돼. 흔들면서 쏴줘야 돼. 머리와 팔을 흔들면서 쏴주는 거예요. 바람을 세게 길게. 바람을 막 계속 이렇게 부는 거 아니에요. 길게 불었다가 팔을 흔들면서 좀 쉬었다가 또 힘을 모아서 또 세게 불고, 좀 쉬었다가 또 세게 불고, 자, 이렇게 하면서 최소한 0 번은 해줘야 돼요. 그0 번에서 1 5번 정도 하면 폐가 끝까지 들려요. 그러면서 오른쪽 폐와 왼쪽 폐가 높이가 맞아지면서 가스가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면서 가래가 멈추고 또 머리도 흔들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콧물이 흐르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잡히고 목에 이물감도 조금, 이렇 목에 오른쪽 이물감도 좀 약, 약해, 약해져요 어, 기침 증상이나 마른 기침 증상이나 그런 분들도 거의 한쪽 폐가 내려앉으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기침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걸 잘 활용을 하시면 지혜롭게 활용하세요 어, 제가 늘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고 혹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마세요 혹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돕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방법이 적용이 안 된다 아니다 싶으면 안 하시는 게 옳아요 그죠? 어, 나는 무조건 내 말을 믿어 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 일단은 잘 적용해 보시고 도움이 되면 하시는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한 바람을 그러니까 기준은 바람이에요 바람을 10번 혹은 12번 혹은 13번 14번 15번 어, 여러분들 적당한 그죠? 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나면, 바람을 1다 번, 열두 번을 불었다, 1 0 번을 불었다. 그럼 끝나면, 이제 물병을 내려놓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른팔과 왼팔을, 바람도 좀 불고, 이렇게 잠깐, 한 10초 정도 이렇게 흔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번 느껴보세요. 느껴보면, 뭔가, 풀린다, 풀린다, 풀린다, 이런 느낌이 올 거예요. 풀린다, 풀린다, 풀린다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어, 만약에 느낌이 온다. 자, 이런 가정 하에. 만약에 뭔가 좋아진다 이런 느낌이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쉬었다가, 한번더 해보시면 돼. 지금 했던 동작을,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있다가, 한번더 해봐. 그러면, 한번더 하고 나면, 쑥 풀려요. 자, 이, 이런 것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죠? 또 우리는 왠가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병은 아무도 모르는 병이에요. 심지어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도 모르는 병이에요. 가보셨잖아요. 그죠? 모르시는 병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찾아가나 하면 아,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좋아지는 구석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걸 잡고, 이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로 찾기가 비슷해요. 눈에 안 보이는 걸 지금 해내고 있잖아. 여러분들, 패가 커졌다 이러면 여러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믿어, 믿어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 자기 본인들의 몸에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니까 근데 한 번씩 2차 자각 증상이 이제 당하는 거야 무리수를 두면서 너무 너무 많이 해갖고 막 감기가 걸리고 막 이러면서 몸살이 오고 막 이러면서 무리를 하면 몸살이 온다고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그러면 2차 자각 증상이 딱 당하고 나면 이제 막 겁이 더 크게 나는 거예요 아이 방법 아닌 모양이야 아닌 모양이야 이렇게 하는 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왜? 어제까지만 해도 뭔가 있는 것 같다, 뭔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했다가, 오늘 갑자기, 에이, 이거 이상해. 이거, 이거, 과학적이지 못한 거예요. 제가 그래요. 잠깐 쉬었다가, 하루나 이틀 정도 쉬었다가, 가볍게 움직이다가, 다시 도전해보면, 내 혈관이 적응이 되기 시작하면, 다음에 할 때는 몸살이 안 걸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명현현상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거쳐가야 되는, 어쩔 수 없이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게 무서워서 못 간다, 이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 자, 앉아있을 때는 이런 동작을 하시고, 그죠? 어, 굉장히, 어, 이제 아랫배가 뭐, 단단해졌다. 아랫배가 단단해졌다, 이러면 변이 안 나와, 있다 변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변이 안 나오고, 하여튼, 몸도 이상해져 버리고 난리가 나는데 여기 가스가 다 몰려있고 피도 여기 다 몰려있으니까 이거 빨리 다른 쪽으로 분산을 쉽게 줘야 돼 끌어올리고 분산을 쉽게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워서 해야 되는데 그 네, 누워서 하는 생각 하기 전에 네. 이런 그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면, 하루 살다 보면, 막,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예. 뭐, 동작을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사람 만나면 못하고, 막, 자꾸 일하면 못하면 컨디션이 자꾸 무너져요. 그럴 때 이렇게, 이제 이런 동작을 하루에 세 번, 혹은 네 번.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누워서 이 동작을 하시면 돼. 요 누워서 이 동작을 하시면 컨디션이 빨리 회복이 돼요. 이, 이 동작은 언제 실행하는게 좋나 하면 아침에 한번 정도 하주면 좋아요. 그리고 잠잘 때는 잠자기 한 30분 전쯤에 한번 해주면 폐가, 자는 동안에도 폐가 이렇게 내려앉아요. 왜? 몸을 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폐의 좌우 비대칭이 발생하신 분들 슬 내려앉거든요. 네. 폐의 좌우 비대칭이 발생하지 않고 폐만 떨어져 있는 분들 양쪽 폐가 동시에 떨어져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런 동작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양팔만 열심히 똑같이 흔들어 주시고 물병 흔들어 주시고 근력 운동 잘 해주시고 흔들어 올려 만주면 끝나는 거야 그죠?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동작을 이제 아침에 한번 잠자기 한 30분 전쯤에 해야 돼요 잠자기 직전에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잠을 못 자거나, 잠에, 하여튼, 잠자리가 편하지 않아. 한 30분 전에는 끝내야 돼요. 응? 네? 꼭 하, 그렇게, 이거 약속하세요. 어. 저는 되게 조심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몸을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나 굉장히 두려움과 함께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제 낮에 한 번씩 낮에는 이제 누울 수가 없으니까 앉아서 하는 동작들을 이제 한번 내지 두번 정도 여러분 컨디션이 안 좋을 때마다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러면 컨디션 유지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겁니다. 네. 네. 몸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이나 이제 네. 몸이 너무 안좋아서 집에만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몇 분들을 돕고 있는데 집 밖으로 못 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침대에만 누워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웃음>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누워서 하는 동작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꼭잘 보시고 적어 두세요 메모지에 적어 두세요 동영상 보면 짜증나니까 메모지에 적어 두세요 바로 동작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왼손에 물병을 잡고 눕습니다. 왼손에. 왼손에 물병을 잡고 누워요. 자첫 번째 동작은 보세요. 힘들어도 하셔야 돼요. 아랫배가 빵빵하거나, 채했거나 방귀가 자꾸 나온다거나, 묽은 변 증상이 나온다. 설사 증상이 나온다. 혹은 막 기침이 안 멈춘다. 이럴 때도 해야 돼요. 기침이 안 멈출 때도 꼭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다리를 양쪽 다리를 일곱 번 들었다 내리겠습니다 양쪽 다리를 근데 그냥 들면 안 돼요 이 최대한 높이까지 들어요 하나 둘 자. 다리를 거의 머리까지 와야 돼요 셋넷 다섯 여섯 일곱 번 했습니다. 자, 왼손에는 물병을 잡고 있습니다. 왼손에 물병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동작은 자,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자, 왼쪽 다리만 다섯 번을 들었다내립니다셋넷 다섯. 자,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데,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계세요. 자, 이거 끝나면 다시, 이제 왼쪽 무릎도 세우고, 요번에는 왼쪽 발바닥을, 발바닥에 힘을 더 주면서, 왼쪽 발바닥에 힘을 더 주면서 엉덩이를 덜 올립니다. 자 들어 올린 상태에서 엉덩이를 반동을 주세요. 반동을 이렇게 흔드세요. 왼쪽 발바닥에 힘을 더 주는 겁니다. 자 이거 한, 한 다섯 번 정도 흔든 다음에 내려오면 돼요. 다섯 번 정도 흔든 다음에 내려오면 됩니다. 자 이거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자 왼쪽 다리를 한번 더 들어줍니다. 자한 번이 아니고 하나, 둘, 셋자 여기까지 동작이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양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걸 7번 그죠? 다음에는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왼쪽 다리를 5번 자, 그 다음에는 왼쪽 발바닥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다섯 번. 그 다음에 다시 왼쪽 다리를 세 번. 자, 이러면 다리 동작이 끝난 거예요. 다리 동작이 끝났습니다. 자, 왼손에는 계속 물병을 잡고 있어요. 자, 이제 팔 동작으로 들어갑니다. 자 팔을 이렇게 접었다 펼쳤다 할 건데 똑같아요. 자한 7번 정도를 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면한 글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왼손에 물병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왼손에 물병을 잡고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팔을 흔들면서 바람을 불 거예요. 팔을 흔들면서 물, 왼손에 물병을 잡고 자, 똑같아요. 아까 10번이나 15번까지 불면 돼요. 팔을 어떻게 흔들 하면 강하게 흔들어야 돼요. 자, 위로 얹어서 이렇게 네? 자, 바람을 불고 합니다. 팔을 흔듭니다. 자, 바람을 붑니다. 자, 빠르게 흔들어 팔도 막 하여튼. 자, 머리는 이렇게 그냥 내려놔도 돼요. 들어도 되고 내려놓고 팔을 계속 흔들어서 바람을 길고 강하게 최소한 10번은 불어야 돼요. 10번은 1번에서 15번 사이는 불어야만 폐가 들려요. 힘드실 거예요. 분명히 힘든데 끝나고 보면 뭔가 조금 좋아진다는 느낌이 올거예요 분명히 올거예요 만약에 좌우 비대칭을 바로 찾았다 라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죠? 힘들어도 해보세요 힘들어도 해보고 자, 자 바람을 하여튼 10번이나 12번 혹은 13번을 불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세요. 다리를, 양쪽 다리를 한세 번을 더 들었다 내리세요. 지금, 다리를 들었다 내리면 아랫배에 있던 가스가 위로 올라와요. 네? 아랫배에 있던 가스가 위로 올라오고, 왼쪽 다리를 흔들면 오른쪽에 있던 가스가 왼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리를 세 번을 들었다 내린 다음에, 자, 이제, 이제는, 오른쪽 무릎은 세우고 있고, 왼쪽 다리는 펴세요. 그 그러니까 다음, 물병을 내려놓는 겁니다. 물병을 내려놓고 끝난 거예요. 응? 자, 끝난 상태에서, 이제 팔을 이렇게 한번 가볍게 흔들어 주는 겁니다. 머리도 이렇게 흔들면서. 자, 이게 마무리 동작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자, 이 상태에서, 한 5분 정도는 누워 계셔야 돼요. 계속. 누워 있어야 돼요. 벌떡 일어나버리면 효과가 싹 사라져버려요. 5분 정도는 그냥 누워 있어야 되는데 한 10분 누워 있으면 더 좋아요. 이 상태에서 가만있지 히 말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왼쪽 발을 이렇게 한 5초에 한 번씩 이렇게 전체를 흔드세요. 자, 주먹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한 번씩 팔을 이렇게 움직여도 돼요. 네? 팔을 움직여도 되고, 머리도 도리도리 해도 되고, 왼쪽 발을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5분 동안. 너무 심하게 체했다 그러면 한 20분 정도는 저렇게 누워 계셔야 돼요. 너무 심하게 체했다 혹은 너무 아랫배가 빵빵하다 이러면, 다리들기를 좀더 많이 해야돼요 들었다 내렸다 하여튼 이런 동작들을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잘 제공해 보시고 자주 취하시는 분들은 식사가 끝나면 바로 저 동작을 하세요 원래 밥 먹고 누우면 안좋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빨리 누워서 저 동작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안 채요. 그럼 안 채하니까 빨리 누워서 저 동작 하시고, 한 잠자기 한 30분 전쯤에 저런 동작을 한번 해주고 주무시면, 어 잠자리도 좀 편해요. 아침에 목에 이물감 이런 것도 좀 훨씬 덜하고, 베개 빼고 주무시죠. 이불자리 조정법은 하고 계신지. 모래주머니 착용하고 계신지. 그사실에 이제 모래주머니를, 저는 이거 착용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몸 상태, 좌우 비대칭이 발생하신 분들은 모래주머니에 도움을 안 받으면 생활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주의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의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모래주머니 착용법이란 동영상이 있어요 손목에 차는거 발목에 차는거 있는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래주머니가좀 위험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분에 한 번씩은 꼭 팔을 흔들어야 된다 그리고 왼 오른쪽에 비대칭은 왼쪽을 더 무겁게 해서 오른쪽 팔을 더 많이 흔들어야 된다 양팔을 흔들고 싶으면 왼쪽은 약간 궤적을 작게 하고 오른팔은 크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균형이 맞춰진다 자 이런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모래주머니찰 바에 안 차는 게더 좋죠 그런데 죠 여러분들이 적용을 잘못하시면 엉뚱한 결과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언제 세미나 나 이런 게 해보면 엉뚱하게 행동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막 2차 사각증상에 시달리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면 참, 마음이 막, 안타깝고 막 그래요. 음. 그, 그러니까 요런 동작, 이제 앉아서 하는 동작이나, 누워서 하는 동작들. 그러니까 물병이 없으면, 적당한 무게, 한 1kg 정도 되는 거. 왼손에 잡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죠? 예. 그, 하여튼, 자 이런 동작들은 하여튼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막 적용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구독하시고 제 동영상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그 영유성 식도염 중에 혹은 좌우비대칭을 명확하게 찾으신 분도 있어요. 뭐 세미나에 도 오시고 또 스스로도 잘 찾아내신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아, 음식이 역류할 때 바로 적용하시면 금방 회복이 돼요. 위산이 올라올 때나 금방 회복이 되니까 꼭 적용해 보세요. 적용해 보시고 아 세미나에 오세요. 어, 세미나 오시고 <웃음> 세미나 이 멀리서들 어, 많이 오셔요. 어, 많이 오지는 않은데 보통 한네명 다섯 네분 다섯 분 이렇게 오시면 돼요. 그 대사증후군 치료법 77강 어, 동영상 밑에 있는 댓글란에 보세요 동영상 안 보셔도 돼요 대사증후군 치료법 77강 밑에 있는 댓글란에 보면 제 전화번호도 있고 세미나에 관한 그 거기다가 또 그때 모든 걸 적어 놓지 않아서 여러분들 세미나에 오시기 전에 기본 동영상은 보고 오셔야 돼요 왜안 보고 오시면 자꾸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와봐야 여러분 짜증만 나는 거야 도움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꼭 기본 동영상들을 보고 오시고, 오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돼요. 어, 도움이 되고, 뭐 서울 근교에 계신 분들 되게, 의외로 이제 의정부나 뭐리리 뭐, 경기도 광주, 분당 이런 쪽에서 계속 오시더라고. 그러니까, 오실 분들은, 막난 집이 너무 멀어 이러고 내가 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창원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 경남, 경상남도. 이렇게 한번 오시고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그러죠 <웃음> 하여튼 그 이거는 그 제가 공감이 생각하다가 이 방법은 어, 진짜 한 8, 90%의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될것 같다 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 한마디만 그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하여튼 제가 올린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신 분들도 많고 또 저를 좀 안좋은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아 그런 것 같아요 근아 아닙니다 다음, 다음 기회에 네, 후원금 보내주신 분들이 몇백 계세요 아, 너무 고맙고 박종희님 어, 지난번 세미나에 오셨는데 의정부에서 오셨는데 어, 후원금 두 번이나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어르신인데 또 우정임님 어, 또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김성목님김성목님은 어, 벌써 몇 개월째 계속 보내주시는데 어,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목포에 계신 이분은 생각을 안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목포에 계신 분이 아, 어, 원금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하여튼 아, 여러분들이 대사증후 치료법 1강 밑에 있는 댓글을 꼭 보셔야 돼요. 그꼭 예? 아, 보시고 소화 불량 개통, 소화 장애 개통에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대사증후 치료법 1강 밑에 있는 댓글을 보시고. 그 동영상 보기 순서가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은데 그것도 제가 줄이고 줄이고 줄였어요. 여러분한테 들 필수 동영상으로만 올려드린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 보세요. 그러면 치료 방향이 잡혀요. 힘들다 그러지 마시고. 그죠? 네. 제가 여러분들 고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하셔야 치료를 할수 있는 거야. 방법, 간단한 방법만 자꾸 알려달라 그러면 답이 없는, 데 해드릴 말이 없어요. 이게, 이게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보시고. 그리고 또, 대사정음 치료법 76강 밑에 우리가 하루 동안 생활하면서 팔 동작은 어떻게 해야 되고, 몇분 주기로 해야 되고,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다리 동작은 어떻게 해야 되고, 걸어다닐 때는 어느 다리에 힘을 주고, 의자에 앉을 때는 어떻게 하고,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올려놓은 부분이 있어요. 대사증후군 치료법 76강 밑에 그꼭 읽어보세요. 제가 제가 가끔 농담 삼아 그러는 제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 그런 거 적어놓는 거 아니다. 그거 작성하는데만 2 시간 정도 걸렸어요. 저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여러분한테 도움이 조금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시간을 들여서 적어놓은 거니까 꼭 보고 그게 베이스가. 기본 바탕이 돼서 여러분들이 동작을 해야 엉뚱한 2차 자각 증상이나 이런 걸안 겪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해보세요. 하여튼 오늘도 동영상 또 길어졌는데 아, 여러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다음 시간에 어떤 동영상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